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날씨가 추워서 아주 매콤하고 얼큰하고 어, 한그 어, 뭐야? 해물 어, 짬뽕을 해 먹을 거예요. 그리고 이 면은 중화, 중화면을 샀어요. 이제 낙지를 에, 먼저 손질을 해야지. 눈화를 자르고 입도 꾹 누르면 입이 쏙 나와. 안 나오네. <웃음> 그리고 내장은 빼야지. 또 여기에는 알이 들어있어. 안에. 알. 소금 한 숟가락 정도 넣고 조물조물 껍질을 벗겨야 돼요. 오징어 껍질. 요즘은 껍질 안 벗긴 게더 맛있는데 또 모양을 좀 내야 되니까 칼집을 좀 넣어줘야지 반대 반대쪽도. 는 짬뽕에는 양파가 많이 들어가더라고. 고추. 이제 다 썰었나? 다 썰었어. 양배추는 또이 정도 내가 썰어서 냉장고 에 쓰고 남은 거좀 있어가지고 이 정도 썰어서 넣고 씻었어요 느타리 버섯. 느타리 버섯이 난 맛있어서 좀 넣려고 으 이게 한 움큼 손질 한 움큼. 근데 너무. 좀 이렇게 큰 거는 반으로이렇게쪼개주게 좋아 됐고 아몇가지 겁나 많아네 이제 볶아 볶아볼까? 볶아 볶아 볶아 요이요이볶으볶으면는나야볶야볶이끓아고 하면 끝났아 볶아 좀아 볶아 볶아 서좀 볶아 볶겠어요 하나 반 정도 아볶쓰볶네 마늘 양배추 버섯 고춧가루 네개뜹니 하나 더 추가. 이 물은, 이, 이거, 이거, 양념에 맞춰서, 어, 하면 돼요. 국간장. 이제 싱거우면은 소금으로 간 맞추면 돼요. 그짬뽕냄새나어 음. 짬뽕냄새나네 <웃음> 짬뽕냄새나짬뽕냄새나 <웃음> 뭐야? 이제 여기는 홍합 홍합을 좀 넣어주고 홍합 깨끗이 씻었어요 아 씻는거는 아, 생각했어요 여기는 굴 굴도 씻은거 종이콥을 하나정도 넣고 그 다음에 새우. 아에 오징어. 고추 안 넣었는데 매콤하 맛이? 응. 고춧가루 넣었잖아. 아, 그럼 아, 그래서 그런가? 너무 어, 싱거우니까. 싱거워? 응. 음, 달아 보니까 네. 좀 싱거워. 맵지? 응, 알아서 해 봐. 난 모르니까. 소금 좀 넣고, 소금 좀넣까 이제 간은 입맛에, 본인들 입맛에 맞추면 되니까. 음, 됐어요. 됐어? 음, 됐어. 음. 막지는, 막지는 맨 나중에 가좀더 넣을까? 고춧가루 맵게 음. 하게 아주 음. 아, 고춧가루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빠게하게 먹으려고 진하게 음. 이 정도로 그래서 이, 잠시 내려놓고 면을 삶아야 되니까 면은 3 인분. 너무나 그러면 찬물을 좀 부어줘야 돼. 이제는 좀 많이 끓여야 되나? 음, 좀푹 퍼져야지. 달었지달었어 음. 이거 소? 응, 익었어려 오예. 이거는 안이치지 않을 거예요. 이거 한번 희치면, 찬물 희채주면 이게 더쫀다 끓이는데 그냥 뜨겁게 먹기 위해서 안시치고 그냥 할 거예요. 이거 이제 3인분 삶았으니까 3개로 놀아야 돼. 니가 <웃음> 더 먹냐, 니가 더. 먹냐. 조금 똑같이 놀아야지. 똑같? 응, 똑같이. <웃음> 이거는 놔두고. 고추를 넣어주고. 아 바로 그냥 되는구나 음. 낙지가 그러고 보니까 두 마리밖에 없네 나눠야 되겠네 나는 조금씩 얻어먹으려고 두 마리만 들었어 됐다 이게 집에서 집에서 끓이는 해물 어, 낙지 짬뽕인데요 어, 이거 진짜 맛있어요 시원하고 어, 매콤하고 어, 뜨겁고 <웃음> 그래서 낙지를 이제, 낙지는 먹을 때또또 잘라서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집에서 한번 끓여봤어요 추울 때는 이게 최고예요 낙지 잘라서 나눠야겠다 응. 다먹어 아, 나. 다 먹으라고. 응, 도나안나안안 먹으라고. 나안먹으 나도 안먹으라나라고 나도 안 먹으라고. 나나대가라으면 돼. 너무 응, 맛있어. 맛있어? 응. 안으라 같아? 응? 응. 그 있어. 니 엄마한테 좀. 응! <웃음> 네! 잘라. 잔잔하게 잘라. 잔잔하게 잘라. 밟아. 또. 아, 맛있게 드세요, 이제 아, 맛있게 먹겠습니다.